<웃음> 우리 그 감자농사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달그닭 t v 입니다 맨날 달남님이 이렇게 복장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농부 복장을 하고 섰습니다 오늘 왜 섰냐 하면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? 저희 감자밭 저희가 3월 중순에 여러분들한테 감자 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감자가 90일 지나면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리고 날짜는 90일이고 어, 감자가 노랗게 잎이 시든 게 50% 이상이 시들거나 아니면 넘어간 게 50%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캐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캐러 왔습니다. 달람이면 열심히 캐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나눠드리고 이웃분들한테도 좀 나눠드리려고요.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감자 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겉구로안 심는데 저희는 겉구도 심은 게 있었잖아요. 그게 얼마나 잘컸는 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뿅! 대박감자다 이거 대박 느낌입니다 오케이 우와 많이 달렸다 오 많이 달렸다 이건 성공 자 계속 가봅시다 오, 허 이쪽은 좋다 이쪽은 땅이 확실히 무르니까 네. 응. 우와, 오케이. 이쪽은 다 크다. 아이고. 어머, 어머, 감자가 여기 나왔다. <웃음> 야. 부리 감자 농사잘 됐어요. 可是我朋友 사다사 네. 감소가 어떻습니까? 한 구랑 하는데도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한다고 아, 힘들어 한 구랑을 마저 키려고 했는데 알이 적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있으면 장마라 장마 전에 키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요 1차 음. 오는 비까지만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한 1, 2주 더 있다 키 보려고요 그래서, 알 변화, 굵기 변화 도좀알 뭐, 작은 게 너무 많아서 아비야 아비야 아비야, 넌 먹을 거야? 응? 너도 마감 해야지 오늘 감자 캐드라고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, 저희 그래도 농사 면하면 성공한 것 같아요. 감자 농사 거꾸로 심은 거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? 뭐, 똑같은 것 같아요. 거꾸로 심으나 뭐 이거 위로 심으나 여러분들 감자 달리는 건 똑같습니다. <웃음> 맞아. 내년에 심을 때한고랑은 거꾸로 심어보고 한 그랑 똑바로 심어보고 어, 한 그랑은 한고랑은 <웃음> <고랑은> 세워서 심어보고 <웃음> 이렇게 심어 봅시다. 아 어, 그렇습니다. 확실 테스트를 네.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